간장 항아리에 간장이 넘쳐 주변에 냇물같이 흐르는 꿈.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은 부자가 된다. 거북이가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대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대변을 항아리에 담는 꿈. 장차 큰 재물을 얻게 되고 가업이 발전 번창하여 부귀를 누리게 될징초 색깔이 묽거나 검고 탁하든지 아주 적은 양의 똥어줌일 경우는 되게 불쾌하고 이롭지 않은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된장이나 고추장 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사업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을 예상 밖의 일에 투자하게 된 자금을 투자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 맑은 물 항아리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꿈. 신비한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전략을 세워놓게 된다. 어떤 자료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예체능이니 인 해상같이 나타나 입양명하게 된다. 복은 파치 항아리 안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 여자복으로 재물, 돈, 식복, 꿈과 행운을 치마보 안에 가득 담는다. 빈 항아리를 본 꿈. 여러가지 재난에 부딪칠 꿈이다. 새우가 항아리 속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곡식과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소원 성취를 한다. 사항아리의 쌀과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꿈. 사람이 주어진 복대로 일확천금이 생기고 돈방석에 앉게 된다. 영롱한 옥항아리의 수선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지이와 문의 예술을 먹고 살찐 섭리가 마음속 깊이 가득하게 된다. 옛 집터에서 청자항아리를 발굴하는 꿈.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씨와 같은 음덕을 쌓게 된다. 신으로부터 만복과 행운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경사 등의 기쁜 일이 생긴다 옥항아리 안에 에머랄드가 가득 담겨 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고 하는 사업이 잘 된다 재수가 대통하고 소화 성취한다 옥항아리 안에 진주알이 가득 담겨 있는 꿈집안에 풍요로움과 불을 축적하게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게 된다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귀인이 돕는다 우아하고 예쁜 꽃항아리 안에 귀금속과 에머랄드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종합예술로 이루어진 멋진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하고 멋있는 조화와 예술성을 깊이 감상하게 된다.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적금과 갯돈을 타서 많은 목돈을 만지게 된다. 장독에 있는 큰 항아리에 벼락이 쳤는데 그 항아리 옆에 있는 항아리가 깨지는 꿈. 새로운 연구 성과를 크게 평가하는 바람에 다른 연구물이 빛을 잃게 된다. 접시 찻잔 항아리 등의 도자기를 보는 꿈. 가까운 장래에 음식 대접을 받거나 연애에 초대를 받는다. 집안의 노인복 항아리를 깨뜨리는 꿈. 복과 재물과 돈이 새어나가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큰 항아리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옆독이 깨지는 꿈. 큰 항아리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옆독이 깨지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다른 연구진의 성과가 비주얼이게 될 징조다. 풍만한 유리 항아리가 보이는 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 진리어 물질을 담게 된다. 항아리 또는 커다란 그릇 등을 들다가 밑이 빠지거나 깨지고 부서지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 발생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직장 및 사업의 부진과 장애 등 곤란과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은 것을 보는 꿈.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은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의외의 재물 등이 많이 생긴다. 항아리 보는 꿈. 그라고 장수한다. 항아리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한 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재수가 대통하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항아리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식복이 있다. 항아리 안에 똥이 가득히 담겨 있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지게 된다. 은행돈, 깨돈 홍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항아리가 깨진 꿈. 말썽, 손실, 사업부진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체나, 일거리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항아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이 가득 들어있는 꿈. 고추장 단지 꿈은 이념, 주체성, 성격,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된장 단지 꿈은 양육, 사랑, 행복, 보호, 관용, 재물, 돈, 사업 등을 상징한다. 간장 단지 꿈은 조직, 검사 관찰, 법, 분사 보호, 재물, 돈, 무역 등을 상징한다. 소금 단지, 구문천도, 진리, 종교 학문, 군사, 검, 경찰, 사업,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람이 풍요로워지거나 필요한 사업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게 된다. 항아리에 술이나 음료가 가득한 꿈. 재산이 늘어나 부유한 꿈. 항아리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